하나, 둘, 셋 안녕하십니까 이위리입니다자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건 뭐냐 산에서 나무로 단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검으로 우리가 생닭을 한번 팍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무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어, 여기 있는 나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나무가 좀 죽은 것 같습니다. 죽고 약간 딱딱해진 이런 나무 그리고 개인 사유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. 자 나무 커팅 들어갑니다. 이야! 아 이렇게 나무 자르니까 대패삼겹살 먹고싶네 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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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 right. 제작 기간만 4일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일단 오이부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와 오이 잘린 거 보여요? 오이가 바로 잘렸어요 대박인데? 오! 오! 오! 오! 막 잘리는데요, 여러분들? 야이 정도면 생각도 잘리지 않을까요? 바로 생각해보겠습니다. 갑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여러분들! 야심차게 닭을 쳐보긴 했지만 칼집만 났어요 칼집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고 칼집만 났습니다 여기 날개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날개 떨어지기 일부 직전 <웃음> 벌레가 이렇게 많이 붙었어 어, 그리고 그리고 닭은 여기 가슴살 가슴살 커팅이 됐습니다 가슴살 커팅 야 그래도 이 나무칼이 또 잘리지 않네요. 어. 디디. 우와! 우와. 한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. 여기까지 리티비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